이마 필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마 필러는 참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넓은 곳에 균등하게 필러를 배치해서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술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부드럽게 라인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얘가 그 모양으로 잘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필러가 어느 정도의 강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너무 부드러운 필러는 여기에 모자를 썼거나 아니면 헤어밴드 그런 것만 하나 착용해도 그 모양으로 쭉 선이 가고 모자의 모양으로 움푹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필러가 이쁘게 잘 됐더라도 어,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부드러운 필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꾹 누르면 그 부분이 쑥 들어가는 거죠 마치 모자를 써서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 원리인데 그렇게 너무 부드러운 필러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시술하기가 되게 편하다는 점이 있어요 대강하고 이렇게 누르면 모양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강 잘 만든 것도 꾹꾹 누르면 손자국이 쿡쿡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죠 또 하나 여기서 더 그래서 우리가 강도를 되게 높여서 딱딱한 그런 필러를 넣는다고 넣어도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도가 되게 높은 필러들은 되게 어떠냐면 응집력이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러끼리 뭉친다는 거죠 조직하고 잘 융화되지 못하고 필러 그 자체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필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누르면 터널링 현상이라 그래서 여기서 꾹 누르면 마치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듯이 왔다갔다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참 이마 필러에 대해서는 너무 소프트해도 안되고 너무 딱딱해도 안되고 응집력이 너무 높아도 안되고 이런 필러 선택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크게 좌우하고 되고 그것이 불만족과 만족도에 어, 줄, 어, 넘나드는 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러에 맞는 그러니까 필러가 이마에 맞는 필러라는 것은 일단 중간 정도의 강도 응집력이 적당한 정도 그래서 조직에 잘 융화되는 그런 필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함께 물론 필러 자체는 이마에 적당하게 배치돼서 잘 유지되는 그런 필러를 사용해서 시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이마 필러도 적당한 필러의 선택과 그 다음에 환자분들도 관리 너무 괴롭히지 않고 관리를 잘 하시면 터널링이나 움푹푹 들어가는 이상한 모양이 없이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